이스라엘 대학생의 8, 90%가 창업을 희망하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디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20대 창업 아이콘의 상당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대 창업 아이콘의 상당수와 똑똑한 청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창업의 길로 나서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인식을 통해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인식에서 모은 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부터 성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는 생일에 아주 성대한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결혼식과 함께 평생 중요한 날중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통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 미츠바는 계명을 의미하죠. 즉, 바 미츠바란 계명에 따라 사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행사를 마치면 책임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완전한 성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식 날에는 일가 친지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는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부조를 한다고 합니다. 뉴욕 중산층의 경우 성인식을 한번 하면 평균 5만에서 6만 달러가 부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이 돈이 모두 행사를 치른 부모가 아니라 이날부로 성인이 된 13살짜리 주인공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통장에 들어있는 자산관리를 자녀와 함께하거나 혹은 아이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돈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도 키우게 됩니다. 또 행사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성인이 된 청년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사회에 뛰어드는 한국의 젊은이들과는 상반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유대인 청년들의 고민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모아집니다. 유대인 성인식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와 교육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dvdbr에서는 다가올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성인식 때 받는 돈으로 실전 경제의 첫 발을 내딛는 유대인의 성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인식 문화에 나타난 유대인 창조 경영에서 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기대하며 오늘 dvdbr 마치겠습니다.